안녕하세요. 파비의 파마니의 파비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이 아니라 샤프는 노트링0백입니다 음... 왜 갑자기 파마니의 밥... 왜 갑자기 파마니의 뜬금없는 샤프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제가 원래 파마니 대신 뭐 파샵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제작 목록을 만들어서 따로 진행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기엔... 너무, 재생 목록이 난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샤프를 잘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샤프를 잘안 사니까, 목록이 되게, 목록을 만들어도 몇개 영상이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년필 리뷰 영상에 같이 올려버리도록 올려버리,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링 600은 제가 가격, 가격은 아마 14.59달러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약 15,000원 정도 주고 샀죠. 그리고 노트링 노트링 시리즈는 노트링 500, 600, 700뭐 이런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와있어요. 제가 샤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몇가지 나왔는지 자세하게 모르는데 아마 지금 최고 샤프에서 지금 많이 나와있는건 아마 이게 이 시리즈가 아마 800까지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죠. 전체적인 외관은 일단 클립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탄탄하게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는 2600.05mm라고 적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요신 부분은 솔직히 찔리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계속 눌러봤거든요. 저 처음 왔을 때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립 부분에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미끄러지게 잘 필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 부분에는 HB, F 뭐 h, h2h, 등등, 여러 가지 심의 규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어, 심이 어떤 심이 들어가 있는지 알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표시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열어보면 당연하게도 지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우개는 리필을 따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필을 따로 파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솔직히, 지우개를 샤프, 샤프 지우개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일단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부분 23g 정도로 역시 철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무거운 샤프로 손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기감은 어떠냐고 하면은요. 필기감은 상당히 묵직해요. 묵직해서 살살 힘, 힘을 살살 줘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샤프에는 단차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단차라는 게 이렇게 하면 심이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단차라고 하는, 하, 하, 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단차가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그냥 단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더라고요. 그냥 부드럽게 엄청나게 잘 써져요. 그냥, 쓱, 쓰면 써져요. 지금 HB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시비도 잘안 부러지고, 굉장히 좋은 샤프예요. 만년필이라고 말할 뻔 했군. 어찌되었든. 이만 제가 여기까지 본 건, 어, 샤프에 대한 간략한 리뷰였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샤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리즈인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어 그래도 한번 샤프를 한번 리뷰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 해봤습니다. 앞으로 샤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샤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로, 이로써 좀더 돈을 돈이 좀 나가게 될 곳을 될 곳이 생겼어요. 네. 어쨌든 상당히 그립감은 좋은 만년필이에요. 여기에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럼, 미끄럼,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 무게감도 상당히 잘 있어서, 어, 상당히 힘을 안 주고도 부드럽게 잘 쓰지는 장점을 가졌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역시, 여기 앞에 있는 요, 요 부분. 솔직히 요 부분이 단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요 부분이 상당히 찔리기 쉽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솔직히, 잘못하면 발등 찍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솔직히, 너무 장점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끼워 나봤습니다 네, 제발 샤프 셔프, 샤프러분들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이만 여기까지 파만에파만에 파비앙었고요. 영상 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